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를 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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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 1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묵상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것이로다. 일것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고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 미친 것들과 일어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의 12절에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도 다이세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도서는 다이세 아들 솔로몬 왕이 썼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입니다.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느냐 하면 지혜로운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라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잘분별할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시고 흡족하셔서 지혜와 명찰함을 주셨고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그 뒤에도 없었고 앞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실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뛰어났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솔로몬이 욕구도 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총유명함을 주시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지혜롭고 총명하지, 총명하며 명철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 좋은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합니다 솔로몬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고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밀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아무리 파헤쳐 보아도 모두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아무리 쌓고 지식을 쌓아도 이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며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이 더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그 누구보다 학식과 지혜가 뛰어나며 세상 그 누구도 총명함과 지혜, 지식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솔로몬은 도대체 왜이 지식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두 구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13절에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라는 구절과 14절에 나오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면밀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파헤쳐보고 꼼꼼히 이리저리 따져보아도 하늘 아래에, 아래에서 있는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며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모자란 것도 셀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래와 해 아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두 세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또는 해 위와 해 아래로 나누어서 하늘 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인 세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볼수 있는 세계를 뜻하며 하늘 아래 해 아래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세계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세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세상적인 것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육적인 모든 영역, 모든 것 돈, 명예, 권력, 지식, 지혜, 외모 등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 가치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 이라면 지혜라도 지식이라도 덧없는 것이며 근심만 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이라면 그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도 미련한 것이며 마음속에 번뇌만 더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하늘 위의 것이 아니라면 해 위의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해 위의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부질없는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하늘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명철, 하늘로부터 오는 보와 명예 그리고 그것의, 원천, 그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빠진 내가 중심이 되진,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며 우리의 삶의 균심과 건네만 가져다 준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구부러진 것을 곱게 펼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 지식과 명예 나의 경험으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통찰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인맥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의미 있는 분이 될때 우리의 삶은 하늘 위를 바라보는 삶, 해 위에서 사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되며 희망차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강아지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인형이어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는 지금 모르지만 이사할 때가 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어 이게 여기 있었구나 라며 잠시 옛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3일 정도 학교를 못갈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꼭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죽더라도 학교 가서 죽어 라고 종종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보내지 않을 정도였으니 아주 많이 아팠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업고 병원을 가던 도중에 길거리에서 인형을 파는 노점을 보게 되었는데요. 강아지 인형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저 인형 하나 사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픈 제가 안쓰러웠는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하지 않고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는 사랑과 안쓰러움 또 속상함,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한 부담감과 당장 저녁 끼니를 걱정하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있었고 저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인형에 대한 추억과 의미를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날아 빠지고 해진 강아지 인형이겠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으며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있는 인형입니다. 그 인형의 가치와 의미는 오직 저만이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지를 알수 있고 방향을 잡고 갈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이 빠진 우리의 삶은 그저 고통과 갈등의 연속이며, 연속이며 혼돈과 괴로움 뿐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고 죽으며 웃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끼고 그것을 달래기 위해 자극적이고 더 재미를 주는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도 금세 실증이 나고 또는 이러한 재미를 쫓다 보면 그곳에 너무 집중되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게임이 그렇습니다. 또 도박이 그렇습니다. 또 음란함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지혜로워도 아무리 돈이 많고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저 헛된 것이며 근심을 더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써서 살펴보고 연구해 보아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못 살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고 배설물과 같이 형편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 솔로몬은 한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사업차에 재정적인 힘듦이 있어도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 직면하여 나의 내면의 재성과 어쩔 수 없음에 맞닥뜨려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폭풍을 보냅니다. 그 폭풍이 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폭풍 속에서 고통과 불법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짜증과 어쩔 수 없는 현실에배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 위를 바라보며 해 위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중심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주신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주인됨을 포기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늘 위를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근심을 더하게 하는 세상 지식에 마음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의 권위와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